안녕하세요 생활의 꿀팁 뿐만 아니라 유튜브 꿀팁에 대해 전해드리는 어쭈빈이의 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핸드폰에 유튜브 스튜디오 pc 버전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핸드폰을 켜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구글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어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거를 푸는 방법은요.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삭제를 하십시오. 유튜브 스튜디오 어플을 꾹 눌러서 설치 삭제를 합니다. 삭제를 했고요. 구글로 가보겠습니다. 구글 사이트에서 유튜브 스튜디오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저같은 이런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화단에 보시면 유튜브 스튜디오로 이동 클릭 자 어떠세요? 핸드폰에서 유튜브 스튜디오 PC버전으로 바로 들어왔죠? 바로 들어왔고요 스위 창출 밑에 보면 은 마술봉 모양 채널 맞춤 설정 여기서 홈 섹션을 꾸밀 수가 있고요 아니면 브랜딩으로 들어가서 채널 프로필 그리고 배너 이미지가 채널아트 입니다 채널아트를 바꾸고 그리고 동영상 워터마크도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